다이스 그... 그럼 이거 치면 되는 건가? 나 아, 보여 줘. 너가 보여 줘. 이게 1 2 그리고 3. 피아노 칠줄잘치는 사람 없어, 우리? 너가, 너가 보여 줘. 피아노 치는 모습. 넌 아. 야, 근데 네가 아, 진짜, 진짜 내가 친거 아닌데? 너 피아노 못 쳐? 응. 아빠, 근데 내가 친거 아니야, 진짜로. 생각해 보니까 피아노를 칠줄 아는 사람이 그방 탈출 들어오면은 못 나가잖아 그치? 왜? 왜못 나가? 왜냐면 피아노를 쳐야되면은 방 탈출 탈출 못하는 거잖아 피아노 응. 못 치는 애가 들어오면 그치? 응? 그건 그런데? 응, 악보 그냥 보고 해야되는 거 아닐까? 이게 치는 게 아니라 악보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글자 같은 거 없어? 막 영어도 적혀있고 그렇잖아 너무 조금해서안 보여 나 하나만 줘봐 나도 읽고 싶어 응 봐봐 이거 봐봐 양동아 너 되게 잘한다 야 이거 두개 듣고 야 양동이가 원래 방탈출 카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 그리고 양아 아. 어? 나 생각보다 공부 잘해 아 그래 원래 아, 그어 그래, 그래. 특기생 애들 특기생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. 난 절대 무시 안 하지 야난 봐도 모르겠어 너네가 봐 나도 오상. 모르겠어 아 내가 영어 울렁증 있어가지고 아. 아, 양아 나도 나도 근데 그치? 이럴 때 맞이한다, 학생회장 <웃음> 머리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, 학생을 <웃음> 빨리 뭐좀 빨리 뭐좀 해봐. 음, 야 하나도 모른다. 에? 음, 아, 모른다. 그래서, 음, 모른다. 음, 모른다는 것 같은데? 음, 하나도 모른다. 음. 르겠어 어. 하, 야안 되겠다. 이거 한 장씩 돌려가면서 다알것 같은 데가말좀 해봐. 야 나도 봤는데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는데? 야 우리야 너 모르겠어. 야너 그만 야, 떨고 이거 좀 봐봐. 한번. 이거 이거 내가 내가 내가 갖고 있어. 봐봐. 이거 봐봐. 야 근데 우리도 그거 피아노 못 친대매. 뭐 봐봐야 뭐 알겄냐? 야 내가 피아노는 못 치는데 이거 3번 악보에 어. 양아 이거 한번 봐볼래? 오른쪽에 보면은 응. 음. 뭔가 알파벳 T처럼 생긴 게 있지 않아? T? 아 음. 맞네. 야 여기 빈 공간이 T 모양이잖아. 어? 여기 음표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어 보면 알파벳 T처럼 생긴 게 있어 어뭐 T, E 이게 뭐야 근데? T, E 뭐라고 써있기는 한데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네? 또멈춰진 어, 데를 잘 봐봐 다른 앞보도 비슷하게 써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빈 공간이 T라고? 어이빈 이빈 공간이 T 모양이야 다른 것도 아. 한번 봐봐 언제 말하려 했는데 근데 이건 가보잖아. 뭔지 모르겠는데? 야 이런 거 그림 퍼즐 같은 거잘 맞추는 데 없어? 나 이런 거 못해 나도 앞 퍼즐 나... 개 못하는데? 맞아 두 번째 것도 뭔지 모르겠는데? 두 번째 거는 야, 그 티랑 그,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? 그래 이런 게임 잘하는 데 없어 나나 나 이런 거 못해 컴퓨터 게임은 잘해도 야 잘했으면 진작에 풀었지? 응. 잠깐만 이게 3번은 틴데 정말 야, 2번이 취. 가운데 쪽 봐봐 가운데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? 이거 뭐, 알을 아니야? 이게 어떻게 알이야? 아무튼 알인가봐. 어. 그러면 이건 이건 뭐야? 일 번은 그럼 뭐야? 일번 같이 보자. 나 이거 붙을게 봐바. 아니 일번 봐도 모르겠는데? 아니 근데 알이랑 T는 얼마나 구리 있나? RT? 어 그거 파랑색 그거 아니야? 뭐? 어 파랑색 나? 음. 아니 알뭐 하는 거야 지금? 얘들아 이거 A인가봐. 어? 어디가 A야? 이 가운데 쪽에 또 보면은 음표 뭉쳐 있는데 약간 세무 모양처럼 생긴 거 있지 않아냐? 아, 아뭐 대문자 A를 말하는 건가? 어, 어 맞아, 맞아. 야, 우리가 어... 이런 커트 되게 잘한다. 아까 볼커보스에서도 얘가 누구라고? 어디갔어? 그러게야 우리 진짜 잘이지고 있어. 어, 우리 진짜 개 잘한다. 내가 이런 건좀 잘한단 말이야. 근데 이거 이 아트가 뭐 어쩌라는 거지? 그래서? 아트? 아, 미술? 아, 미술? 음. 미술이? 아, 돼? 어, 나 미술실? 야, 돼? 아, 아, 아! 나 미술실? 나좀 봐야 돼? 나안 가고 싶은데? 아 진짜 그러게 아 이거 저 의련이 아, 진짜 음침하다 아 야, 말도 안해잖아야 그래도 아, 왜 그래? 미술실은 진짜? 좋아 미술쌤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주는데 아, 진짜? 야, 아, 난 미술쌤이랑 안 친해서 몰랐네? 야, 미술쌤 완전 착해 나갈 때마다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매점에서도 막 대신 결제해주고 막 그래 아, 개쩐다. 어, 응. 일단 그럼 가보자. 야, 나 그래, 가보자. 빨리 나가자. 아, 응, 진짜 장난해 <웃음> 귀찮아 죽겠다 진짜. 어? 아, 나와 죽겠다, 나와 진짜. 빨리. 미술실 몇 층이더라? 어. 그르게 미술실 몇 층인지 아는 사람? 아, 나지. 나만 따라와 미술실. 그래 4층 그래 4층이야. 가자 가자 가자. 어, 층? 4층? 응, 4 층으로 가면 있어. 지금. 맞다 맞다 양모인가 미술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어거 가가지고 일단, 맨날 띵가 띵가 놀아 껐네 네, 진아 같이 가 진아가... 아니지 나는 어차피 체육특기생이라서 수업 잘안 들어가는데 나 아니 근데 넌 체육특기생인데 어째 미술쌤이랑 친하냐 신기하네 아 미술쌤? 몰라 뭐 밖에서 나무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아 어. 운동장에서 같이 만나고 막 그러나 보네? 어나 축구하는데 맨날 쌤이 나 응원해줘 와 따위야. 멋있다 아 내가 알아서갈 거야 맞아. 음. 무섭단 말이야 같이 한층 더 올라가야 되네 아 어, 따라와 따라와 나만 어. 믿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네 무섭지도 않냐?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두운데. 그러게. 아 어? 물론 나도 무서워서 말건건 아니고 그냥. 야 지나 같이 가. 야 희망이는 어디 갔어? 희망이 또 누군데? 너왜 자꾸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해? 얘는 상상의 친구가 체지명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응. 너 의련이랑 짱도지. 너 따고 우리 무서워하는 거 아니까. 그래서 놀리는 거잖아. 아, 그래. 아니. 아 일단 가자 일단 가자. 야, 진짜, 애들 진짜 음침하다, 어? 아, 이거 무슨, 그치? 누가 뭐 유튜브 찍고 있기라도 해? 아, 유튜브? 야, 야, 니가 짠거 아니야? 공포부스 애들이랑? 아니야! 아, 진짜. 야, 아니야, 그래, 아, 아, 진짜. 야 나도 차라리 <웃음> 돈 받고 할수 있으면 좋겠다, 이씨. 미술실. 야, 잠시만, 들어가지 마. 아직 화이팅 안해 쳐서 와 아, 알았어, 알았어. 이런 거 놓치면 나 섭섭하다고. 알았어, 아, 알았어. 다 한다. 하나, 둘, 셋. 얼쑤, 얼쑤. 가자 가자 아이 됐지 됐지 여기 <웃음> 거 뭐야? 음.. 뭐야 뭘또 해놨나 봐? 아이고 참나 원아야미술쌤한테 어. 허락 맡은 건가? 막 건드리는 거안 좋아하는데 야 이거 뭐 많이 해놨네 어? 야씨야 야,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칠해놓고 난리다 야 어? 엄청 열심히 해네 이거! 야 어때 어때? 나 어때 사진 찍어줘? 나 멋있어? 그래 그래 그래! 야야야 찍는다 찍는다! 어, 하나 잔다. 둘 셋! 찰칵 가지 찰칵스뭔 가지야! 가지는 너 가지 좋아하냐? 야 아... 이거 되게 유명해! 너 요즘 그 유튜버 햇냥이 안 보는구나! 거기 아... 맨날 나오는데! 상종 못 하겠네! 가지를 아.. 진짜.. 아... 야 근데 이거 먹는데? 어떻게 다 지우려고 이걸 이렇게 해놨대데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피자국 아니겠지? 에이 요새 무슨 진짜 피야. 진짜 피를 어디서 구해. 그래. 깍봐도 케찹이야 케찹. 맞어 맞아나 저쪽에 서랍 좀 뒤져봐. 여기 뭐 나올 거 있는가. 그래 여기 뭐 있겠지 뭐. 응? 야 재갈진 너 겁먹었냐? 야 아니거든? 야 이거 봐 이거 이거. 야, 빨리 다 어서와. 이 그냥 알았어. 가, 갔다 알았어. 갔다와. 왜왜왜 왜, 왜? 어딜 간다고? 지금 화장실 갔다올게. 왜? 아, 또 갔대, 또. 아,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갔다 와야 돼. 아휴 참나. 어잠깐 이거 봐 이거 뭐야. 왜왜왜. 왜, 왜? 아, 깜짝 놀랐어 여기뭐다 어 앉아있어. 아뭐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? 아휴 참내 옆에 꽉 붙어있어. 이런 거다 모형이잖아. 어. 야너고리에물줄 시간이야 지금 완전 젖었어. 그러게 그러게 어? 야얘 머리에 물좀 줘라 어? 머리에 물좀줘갈 이거... 거야. 얘 이름이 보리인데 얘한테 불안 주면 은 되게 시들시들해지거든. 우리야 음, 이게 이름이? 이게 머리카락에 음. 이름도 있어? 머리카락이라니 내가 키우는 반려 식물이야. 아, 그래? 아 그만. 음. 아. 그래 근데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. 뭐? 아. 보리가 이제 본체인 거야. 보리는 아. 아. 그냥 껍데기인 거지. 아 맞네. 그런가 보다. 어. 그럴스하네 아, 지금 어. 나 쳤냐 너 지금? 그럴지않네 빨리, 빨리 찾고 나가자 그래 야야야야야 야 아유. 너가 참아 양동아 너가 체육특기생인데 쟤한테 때리면 어떻게 되겠냐 쟤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쟤랑 놀 때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지 알아 이렇게 힘주면 터질까봐 내가 제일 겁나 얘랑 노는게 아유 정말 야 근데 여기 저기 위쪽에 있는 서랍장은 내가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? 아 어, 진짜? 음. 뭐가 있지? 아니면 그림으로 뭐 맞추는 건가? 그림? 아 어, 그림? 이거 뭐다 천사 그림이던데? 천사? 나 천사 같긴 한데 아 그렇군 양아왜 <웃음> <량아> 무시해? <웃음> 어? 아니야 아니야 어.. 음. 아이거피자공이 너무 무섭다 <웃음> 아유 진짜 피도 아닌데 뭘 그래 야양아양아너 너너 거기 앉아봐 제똥싼거 기다릴 때 동안 사진 찍어줄게 그래 아 휴대폰 좀, 좀 줘봐라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어, 휴대폰 좀 줘봐 사진 찍어줄게 어 아, 기다려봐 거 같긴 한데 무슨 소리? 하나 둘셋 찰칵 소리도 원들리는데 야 완전 장난 아니야 나 이거 사진 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아 그래 어, 아이그 정도야 대박이야 진짜 최고다 끝자기 어. 우리가 찍을래 아니 나는 싫어 그래 그래 어아 음, 왔네 야 진아 와 야 너네 나 버리고 간거 아니지? 야그리고긴뭘 야, 아니, 버리고 가! 됐다 왔어? 음. 야야너 이거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? 이거? 심장 떨 어? 이거 어? 이거? 뭔데? 야... 좀, 너 친구랑 무슨 약속한 무슨 거 아니야? 야너 그럼 너가 무슨, 무슨 혼자야, 내지 혼자 진짜 끝나고... 404호로 와... 어? 참? 야너 친구 되게 많다, 나몇명 없는데 404호? 404호? 그거면 기숙사 아니야? 그치, 기숙사인가 본데? 야, 뭐 학교 기숙사 사는 애가 누구 있었더라? 내가 기숙사 살아봐서 아는데 음. 기숙사 404호 없지 않아? 404호 음. 없다고? 404호 없었는데 대학교 여기 잡을 사람 없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착각한 어? 아, 거 아니야? 야, 네. 1, 2, 3, 4호가 있으면 4도 있고 지 응? 그래, 뭐, 뭐 잘못 썼겠지. 뭐 아니면 뭐, 생겼을 없는데? 수도 있고. 맞아, 맞아. 아닌데? 야, 그러면은 기숙사 가자. 뭘 하는데 그래, 가야지. 그럼, 그래, 뭐 가자. 가보자. 야 근데 그러면은 기숙사면은 그거 열쇠 음. 교무실에 있어 아 그래? 교무실? 교무실은 또몇 층이냐? 교무실도 담겨있잖아 교무실. 아 그거 그냥 창문 있지 아 이거 너네한테말 알려주는데 응 음. 학교 창문 있지? 그거 그냥 이렇게 흔들어 제끼잖아? 응 음. 그럼 그거 약간 잠긴 것도 헐거워가지고 살짝 열려 아그들어 그래? 어. 가자 가자 그럼 그래? 가자 그래? 야 아이고 양동이가 하튼간 어? 학교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 뭐, 아왜또왜 왜 이래? 아 잠시만 왜너똥 마려? 아나 아까 뿔난 볶음면 먹어가지고야나나갈때 아아 같이 가지 그랬어 아 그러니까 아 가면서, 타이밍이 있어 아 나만 혼자 갔다 왔네 아 참나 문 닫고 했자야 그래 그래 무똥 뭐, 사는 거좀 기다려주자 야, 나만 괜히 혼자 무섭게 갔다 왔잖아 아, 그러게 야뭐 이럴 거면 은 같이 갔다 오라고 할걸 뭐 참나 아, 오늘은... 아 근데 교무실 몇 층이더라? 교무실, 교무실 3층. 3층. 3층. 3층 여기 써있어 여기 써있어 음, 아, 그네 그네. 어. 고무실 방송실. 어, 맞네 맞네. 어. 근데 양아, 양동이 저런 모습 좀 멋있지 않아? 뭐?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, 화장실 가고 하는 거. 화장실 가는 모습이 멋있다고? 아, 그럼, 그럼. 그러... 어? 야, 지금 얘 방귀 뀌는 소리가 나는 거냐? 어? 무슨 소리?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? 음, 나도 못 들었는데. 아, 그래? 응, 응. 방귀 뀌는 소리 났는데? 누가 방금 껴? 아, 이거 뭐한 거 소리 나는데? 근데 이거 얘왜 이렇게 안 나와? 그니까 야 양동아! 어... 양동아! 야 어? 양동! 근데 진아 응? 우리 화장실 뭐야? 저거? 몰라? 뭐? 양이가 그 떤말에 계속 온거 아니었어? 우리 교무실 가게로 한거아니었니 모르겠는데? 니가 가고 싶은 한거 아니야? 아니면? 아닌데? 난 화장실 안가고 까먹... 싶었는데? 나도 방금 갔다 왔잖아 그렇네? 양아 너 화장실 가고 싶어서 온거야? 아니야 아니야 가자 가자 일단 가자 나 화장실 한번만 들려도 되나? 원김에? 어 알았어 알았어 얼른 그래. 들어갔다 와 나처럼 혼자 가지 말고 이거. 어... 애들이 점점 까먹네 그죠? 야 저거 뭐야? 뭐야 뭐야 뭐야?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. 아, 뭐 있어? 아, 대로 열리는데? 뭐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구해줘 살려줘? 뭐야 이거? 야 뭐야 이거? 기뭐 있어?